내가 명함 가지고 계속 누군가한테 다가가가지고 내가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퍼스널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지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떠한 능력,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특장점, 어떠한 컴플렉스라도 상대방이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미 인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퍼스널 브랜드가 안녕하세요 클리스님 작가 이종서입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요즘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작가님은 회사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외부에서 어떤 강의 요청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고 그리고 출판사들로부터 출간 제의도 받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떠한 요청들이 그렇게 많이 올수 있는 이유가 뭔가 아, 그런 질문들을 메일을 통해서 많이 하세요 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 말씀드릴게요 딱 하나입니다. 자신한테 어떤 기회가 오게끔 만드는 거, 누군가로부터 어떤 제의를 받고 제안을 받고 요청을 받는 거, 나만의 어떤 브랜드가 형성이 되면 내 브랜드를 얻고자 하는, 내 브랜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요청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나만의 콘텐츠를 가지게 되면 퍼스널 브랜딩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다섯 가지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꼭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브랜드를 꼭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나만의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자 나만의 주제를 정한다 내가 잘하는 것만 계속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게 없으면 나는 그냥 못하는 사람이 돼 버리니까 아 나는 퍼스널 브랜드 아, 만들기 어렵겠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 섭니다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퍼스널 브랜딩이 된게 아니라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컴플렉스를 오히려 내비쳤을 때내 컴플렉스를 내가 보완하고 그걸 이겨내는 거그 모습 자체를 보여줘도 내 브랜드는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다리를 크게 다쳤던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훈련을 통해가지고 만기제대를 했습니다. 그 경험을 자 누구보다 달리기를 잘 했었는데 그 다친 것 때문에 굉장히 상심이 컸고 스스로 굉장히 위축되는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몇 년간의 재활을 통해 가지고 무릎 슬개골 손상이 됐던 거를 어, 주변의 근육을 키워 가지고 제가 보완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제가 블로그에 썼었고 카페 에 글을 썼었고 내가 나아지는 모습 내가 잘나서 썼던게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그대로 드러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 스스로 계속 내성을 갖췄죠 은연중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모든 일에 임했었기 때문에 끈기, 자기관리가 제 이미지를 형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이 유튜브까지도 제가 이어져 온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만 찾지 마세요 내가 못하는 거를 그대로 드러내고 내가 보완하고 나아지는 과정을 보여주면 내가 부족한 걸 채워가는 과정 자 이것도 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브랜딩 도구를 정해야 됩니다 글 이미지 영상 이 세가지 중에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아, 콘텐츠 제작 도구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내가 선후 관계는 있을지라도 저는 글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저도 글이 었고 그게 책이 됐고 작가라는 직업도 만들게 됐고 강사라는 직업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었어요 내가 글로 나타내니까 이 글을 보고 학교라든지 각 기관 그리고 기업에서 계속 그 글을 보고 원고 기고 라든가 강의 요청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베이스 캠프 라는 건온라인상에 나만의 아지트죠 자 나만의 이미지를 보여줄 나만의 능력 나만의 장단점을 그냥 그대로 보여줄 페이스캠프 이게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고 블로그가 될 수도 있고 온라인 카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일 때부터 온라인 카페에서 저만의 칼럼을 썼어요 저만의 주제로 칼럼을 썼고 그 칼럼에 반응하는 사람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저의 열렬한 어떤 팬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새로운 책을 낼 때마다 아주 감사하게 저의 글에 응원을 보내주고 계세요 딱한 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여기저기 넓고 얕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좁게 한 곳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그걸 확장을 해 나가면 됩니다 저는 온라인 카페, 사람이 많은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만의 닉네임을 만들고 여러분만의 글을 써 나가는 거 그걸 가장 먼저 추천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칼럼 리스트 분들한테 아글쓸 어,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글을 쓰고 싶은 분들은 어, 상당 카페 오셔가지고 글을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지속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유한 나만의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고자 한다면 한두 번 보여 가지고는 저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절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인식시킬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맥콜이라는 음료가 있죠. 여러분 중에 맥콜이라는 음료를 안 먹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광고로 계속 노출되다 보면 내가 먹지 않았어도 저게 무슨 맛일 것 같고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되고 내 머릿속에 은연 중에 이게 인지가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한번 광고, 한번 그냥 보여주고 마는 거 그걸로는 어떤 이미지가 부각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소소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줄 뿐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나는 그거에 대한 소신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경험이 있고 철학이 있다. 수도 없이 이게 바꾸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자, 상대방은 정체성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 소신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똑같이 흐릿하게 느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 어, 진정성 입니다 엠 번방 사건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 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신의를 버리거나 불신을 줄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퍼스널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책임감 이에요 누군가에 대한 책임감 내가 유명한 강사가 되어 어떤 책을 쓰는 작가가 되어 누군가한테는 영향을 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누군가한테도 신뢰를 줄수 없고 불신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퍼스널 브랜드를 내가 가지게 된다면 누군가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좋은 방향으로 내가 이끌어갈 수 있게끔 내가 진정어린 마음으로 글을 쓰든 이미지를 만들든 영상을 기획하든 그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품의 질이 상향 평준화 된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단순히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뭘 하느냐 누가 어떤 걸 전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누군가한테 계속 요청을 하고 제안을 하고 일거리를 얻는 그 한계에 내가 내몰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내가 제안을 받고 요청을 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더 가치를 내 보일 수 있는 거 이게 나만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 됐을 때 선순환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유명 연예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를 그대로 내 빛일 뿐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바로 어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어 생각을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철학 지식 그게 소소해 보일지라도 그걸 그대로 흘려보내지 말고 내 네, 보이고 도움을 주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랄게요.